안녕하세요, 문향입니다. 이제 봄이 되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제가 봄옷 쇼핑 말고 뭘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꿀템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또 우리 묵독자에 대한 공유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너무 잘 사용했던 뭐 저의 삶의 질을 높여준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손이 매일 가는 그런 데일리템들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짜자잔! 이거는 스탠리의 텀블러입니다. 얘는 참고로 887mm에 꽤나 큰 텀블러인데요. 제가 1.2L 그 진짜 초대형 텀블러도 한번 구매를 해봤었는데 그건 너무 무거워가지고 좀 불편하겠다 싶어서 이 887ml로 교환을 한 거예요. 이 제품의 특 특장점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특장점은 정말 갬성 터지면서도 편리한 디자인인데요. 보면 은 저는 이렇게 꼭 손잡이가 있는 제품을 사려고 처음부터 손잡이 있는 텀블러를 검색을 했어요. 운동할 때도 뭐 특히나 유산소 탈 때, 런닝머신할 때나 천국에 계단 오를 때 중간중간 움직이면서 마시기에는 뭔가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게팍 낚아채기가 너무 편해서 저는 손잡이 있는 게 무조건 좋더라고요. 다가 이 빨대 이렇게 막 운동하다가 이음영구에 입을 대고 마시려고 하면 막 손도 부르르 떨리고 막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빨대 있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탁 돌려주면 여기 음영구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 여기로 이렇게 마셔도 되지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어쨌든 이걸 닫으면. 원래 여기에가 고무패킹 처리가 되어 있는 빨대를 꼽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밀폐가 100% 되지 않는다는 점 그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두 번째는 바로 보온 보냉의 기능인데요. 사실 스탠리의 텀블러는 너무 오래됐기도 하고 보온 보냉의 기능을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제 경험상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가득 담아서 갖고 나가면요. 저녁까지 얼음이 녹질 않아요. 그만큼 보냉의 기능은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처럼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저는 차에 있는 컵홀더에 안 들어가는 뚱뚱이 텀블러는 사실 오래 못 쓰더라고요. 근데 이 스탠리는 위에는 뚱뚱한데 여기 하단이 이렇게 길쭉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차의 컵홀더에는 얘가 쏙 들어갈 만큼 디자인이 정말 편리하게 일상에서 어디든 갖고 다니기 편하게 디자인되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제 저처럼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빨대나 손잡이, 그다음 여기 밑에 컵홀더에 들어가는 이 하단 부분. 이런 뭔가 디테일적인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 엄청 만족하실 만큼 좋은 내구성을 가진 그런 텀블러일 거예요. 이 텀블러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서 제가 지금 사실 여기 보면은 티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이 티도 요즘 제가 너무 푹 빠져 있어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짠! 이 티칸네의 루이보스 캐라멜 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시는 이렇게 종이 포장되어 있는 일회용 티백이고요. 이 제품의 맛을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루이보스. 좀 심신을 안정시켜주면서 좀 힐링되는 그런 은은하고 향긋한 루이보스 베이스에 캐라멜 라떼에서 날 법한 크리미한 캐라멜 향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탕이 들어갔나 했는데 또 설탕은 안 들어왔어 그리고 또 카페인 안 들어가 있대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착한 티인 거죠 저는 처음에 좀 뜨거운 물로 이 티백을 우려낸 다음에 여기에 냉수를 한가득 부어요 거의 1리터 가까이 되는 물을 그냥 정말 맛있게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런 티백도 아무리 카페인 프리라고 해도 물 대용으로 마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난 진짜 오늘 물 마시기 싫다 맹물 도저히 못 먹겠다 하는 날에 이런 거한 번씩 타마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얘는 냉수로 마실 때보다 따뜻하게 우려서 마실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는 티를 최근에 발견해서 좀 맹물 마시기 힘드신 분들 카페인 때문에 차 밤에 못 드시는 분들에게도 완전 추천드리고 달달한 간식 대용으로 좀 입터짐을 방지해줄 수 있는 애라서 티칸네 루이보스카라멜 완전 추천. 다음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저의 찐템은 바로 짠! 이 블리의 헬리오트로프 향수입니다. 우선 패키지가 너무 영롱하고 고급지죠. 우선 이 향은 딱 뿌리자마자 어, 비누향이 나긴 나는데 그 제비꽃 향을 가득 머금고 있는 비누향이 나요. 요거는막 씻고 나온 비누향. 갓 빨래한 섬유 유연제 이런 향은 절대 아니고요. 포근하면서도 밀키한 비누 향인데 이제 그 위에 누가 오묘한 제비꽃 향을 탁 흩뿌린. 그래서 그게 바람에 약간 실려서 들어오는 그런 향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확실히 목욕하는 여인 일반 비누 향보다는 좀 향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취향이 탈것 같은 향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향이 너무너무 독특하고 진짜 좀 고급진 세련된 향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헬리오트로프를딱 뿌렸을 때 어떤 연예인이 생각이 났냐면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이성경 님이 떠올랐어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맑은데 그 눈동자에서 나오는 좀 오묘하고 비밀스러운 그 조화가 저는 딱 이성경님이 뿌리면 너무너무 잘 어울리겠다 싶더라고요. 마냥 가벼운 여름의 향은 아니고요. 뭐 지금이나 가을에 뿌리면 정말 딱인 너무 대놓고 화려하고 매혹적인 향은 싫고 좀 나같은 자연스러운 향인데 거기에 뭔가 스파이스를 뿌리고 싶다. 그런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향이에요. 허, 진짜 너무 좋아. 다음은 짠! 이게 뭘까요? 바로 음, 님봇의 라벨 프린터기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프로 정리러 뭐 집안일 좀 한다, 나 살림 좀 한다 하는 그런 집에는 한 개씩 있을 법한 아주 유용템인데 사실 저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이템부터 구비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완전한 장비충! 모든 걸 시작할 때는 탄탄한 장비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라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또 그래야 할 맛도 더 나고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저는 정말 그만큼 뽕 빼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우선 이 님봇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우선 디자인. 그래서 이런 라벨 프린터기도 진짜 예쁜 거를 사고 싶다는 그 욕구가 정말 정말 컸는데 우선 이렇게 너무 큰 진짜 나 라벨 프린터기 같은 느낌은 사고 싶지 않았고요. 매끈매끈한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자세하게 어 사용방법까지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너무 쉽기 때문에. 간단히 지금 하나만 뽑아보자면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 그냥 뭉독자들 알라뷰 써볼게요. 확인 누르고 이제 이거를 가운데쯤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하고 크기를 이렇게 키워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오른쪽 밑에 프린트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똑 나오거든요. 보이나요? 몽독지들 알라뷰. 이렇게 끊은 다음에 스티커 떼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주아주 아주 쉽죠? 특히나 화장실 하부장이나 아니면 은 그냥 창고 같은데 물건을 엄청 많이 넣는 어놓 데는 막 물건이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라벨지로 정리를 딱 하고 분류를 해두니까 한눈에 뭐가 어딨는지 찾기가 쉬워서 너무너무 저는 만족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찐으로 추천하는 꿀템입니다. 다음 제품은 짠! 이거는 브랜드네 압축 파우치입니다. 그거 워낙에 요즘 좀 핫해서 인스타 광고 같은 걸로도 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이거를 써보고 압축 파우치?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자 테스트를 해봤더니 오 아주 요물이더라고요. 우선 저는 샌드베이지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스몰스몰 스몰, 라지 한 세트로 묶여있는 거를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 찍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정말 생각보다 옷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약간 놀랬거든요. 이 S 사이즈, 스몰에는 속옷들, 아니면 이 안에 있고 있는 탑, 얇은 나시들, 양말, 뭐, 브라탑, 한 5박 6일 것도 다 들어가는 양이고요. 그리고 이 라지 사이즈에는 지금 입고 있는 긴팔 가디건, 뭐, 맨투맨, 뭐, 자켓. 청바지, 긴 치마 이런 부피가 살짝 있는 제품들이 상단 하단에 7, 8개씩은 싹다 들어갔어요.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이게 압축 파우치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이 지퍼를 흰색 부분의 지퍼를 열면 여기 속이 이렇게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짐을 싸실 때는 꼭이 가운데 지퍼 부분을 먼저 연 다음에 짐을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상단과 여기 하단에 지퍼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위 칸에 뭐 상의를 한 7개를 쫙깐 다음에 이 밑에 칸 하단을 열어서 밑에는 뭐 바지나 치마, 하의를 쫙 넣는 거죠. 그러면 그냥 2박 3일 여행 옷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다니실 일 많거나 맥시멀리스트, 보부상들은 이거 한 개쯤 구매하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다음은 요즘 콜라겐에 미쳐 돌아있는 쳐돌이로서 콜라겐 관련된 제품 두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너뷰티템.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먹고 있는 이 오니스트 트리플 콜라겐입니다. 제작년까지만 해도 영양제 같은 거 거의 안 챙겨 먹고 이너뷰티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 이거는 진짜 제가 찐으로 너무 효과를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꼭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요즘 피부가 극극 성숙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했지 저는 여드름 한두 개쯤은 꼭 달고 사는 인간인데 지금 여드름 안 올라온 지한 어, 한 두세 달된것 같아요. 진짜 은은한 속광, 뭔가 피부 결이 굉장히 매끈해지고 탱탱해졌다라는 걸 제가 맨날 거울 보면서 느끼고 있는 요즘이에요. 사실 그전에도 제가 콜라겐을 안 먹었던 게 아니에요. 쭉 먹어왔는데 어 효과가 나쁘지 않다, 어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뭔가 좀 일시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 이 오니스트 제품은 진짜 그 속광 유지, 속건조 유지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색 자체가 좀 맑아지고 진짜 속부터 차오르는 그 속광 있죠. 그런 게 진짜 얘를 먹고 나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오렌지 맛이 굉장히 상큼해서 뭐 비린맛 1도 없고 역한맛 1도 없고 정말 맛있는 젤리 먹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다른 브랜드보다 이게 특별히 나한테 잘 맞을까? 근데 이 콜라겐이 성분과 함량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니스트는 한포 안에 저분자 PC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이렇게 하루 권장량 이상을 담고 있는데 이세 가지 원료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피부에 진피를 이룬대요. 그래서 피부 속광, 피부 컨디션을 좀 제대로 끌어올릴만한 그런 이너 뷰티템을 추천을 하나 드리자면 전 아직 글루타치온뭐 이런 건안 먹어봐서 비교는 힘든데 이 오니스트 콜라겐은 제가 진짜 찐으로 인정하는 제품이에요. 너무너무 맛있고 효과도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복용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또 콜라겐 처돌이가 소개해드리는 짠! 메디앤서 포어 콜라겐 마스크인데요. 한 번도 모공이 신경 쓰였다거나 모공이 막 고민된 적은 없었단 말이죠. 그만큼 모공이 눈에 막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았고 모공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 모공이 막 커지고 약간 늘어지는 게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모공이 언제 이렇게 커졌나? 이러면서 다양한 막 클레이 팩, 모공을 조금 수축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팩들을 써봤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 메디언스 포어 콜라겐은 우선 피부 이 결에도 너무 좋은데요. 모공 수축에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끝나고 이 밴드를 뗀 다음날부터 거의 1일 1팩 무조건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요즘 피부 관리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물어볼 정도로 맨날 이거 40분씩 1시간씩 붙이고 살았는데 콜라겐 팩을 하고 잔 다음날에는 아침에 모공이 진짜 확실히 확 줄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안 하고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공 탄력에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아서 모공 부자들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요즘 내 피부가 뭔가 푸석해, 칙칙해, 컨디션이 약간 다운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일반 시트 마스크팩 말고 이 콜라겐 마스크 겟로 돼 있는 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효과 좋을 거예요. 이속 안은 이 오니스트 콜라겐 마셔주고 피부 겉은 메디앤서 포어 이 마스크팩으로 했더니 피부가 너무 좋더라. 라는 후기였고요. 진짜 찐찐찐찐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꿀템 저희 찐템 추천 영상이 다 끝났는데요. 진짜 꿀템 많지 않았나요? <웃음> 정말 모두 다 내돈내산 해서 진짜 찐으로 너무 좋았던 저한테 정말 잘 맞아서 문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제품들만 엄선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요. 여기 있는 제품들은 꼭!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얼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